을 위압이다 미치미리텍 그나 올라가올라가 가라 그스로우아 <놀람> <아이. 놀람> 바로 네가 진짜 으아 번더 아 바로 비웃기 <놀람> 아, 아 안돼 4일 커멘트가 안나 나 강까지 눌렀던거 같은데 어? 아이고 헤디 어? 아니 뒤에 뭔가봐 <웃음> 이번엔 해야지 방지! 오! 넌 오! 오! 나 아, 안돼 콜로스 찌르지 마 뭐야 내가 안죽었어? 뭐야 이건 질수 없다 야 잠깐만 잡풍 못하겠지 아이 찔렸나 집 말고 애들이 바람처럼 없어 와천진인가저렇게악까하좋다